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한달 동안 자동차의 유지관리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자의 월평균 자동차 유지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6년 서울연구원 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지출비용을 합산하면 월 지출비용이 78만원이었고 이를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보니 월 83만원이었고 1년간 996만원을 지출한 것이고 이중 변동비인 주유비와 기타 유지비의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도시근로제 월평균 소득이 299만 1,631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월소득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자동차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변동비는 말 그대로 나의 운전 스타일을 분석하고 주기적인 소모품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1년 전쯤 영상을 통해 OBD 스마트 스캐너를 이용해 자동차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 기능이 입증이 되었고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특히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체뷰좀 전에 표를 다시 살펴보면 자동차 유지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유비와 기타 유지비인데 여기서 기타 유지비란 차량 소모품의 교체 및 수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 소모품들은 교체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고 또 엔진의 상태도 살펴봐야 하지만 직접 확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1년 전부터 인포카 스마트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o b d 단자에 연결만 해놓으면 되고 보는 것처럼 크기가 무척 작지만 일반인도 전문가처럼 쉽게 차량 진 그리고 관리까지 할수 있게 돼 있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고 있었어 인포카 어플에서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내 차의 마지막 진단 상태가 표시가 되고 모니터링, 차량 진단, 대시보드 등 조회가 가능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쭉 보이는데 전에도 한번 차량 진단을 통해서 미리 내 차의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몇 군데 정비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수리 비용을 무려 150만 원이나 아꼈던 경험이 있는데 큰 금액이라 무척 도움이 됐었어 또 운전 스타일에서는 나도 모르게 급가속, 급감속, 과속 등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은 잊지 않은지 가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92점으로 안전운전계의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나오더라고. 또한 가지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던 건 소모품 관리야.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일류의 교체 시기와 잔여거리 확인이 가능했고 이 외에도 타이어와 브레이크 라이닝, 배터리는 물론 각종 필터류, 냉각수, 에어컨 가스까지 모든 것의 교체 시기와 잔여거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할수 있었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다시 업데이트되었고 주행 기록은 일자별로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이동 경로가 지도로 확인이 가능해졌고 주행거리와 평균 연비 그리고 연료 소모량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유리비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어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모니터링 대시보드 엔진 상태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었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안 오른 것이 없고 삼중고에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그렇게 좀더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운전 습관, 그리고 내 차의 상태도 진단해 보시고 자동차 유지 관리비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